자 그럼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거막 물어보셔도 되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끝났으니까 잠시만요 돼요. 제가 이렇게 이건 렇게이 예의 없지만 혹시나 반찬 흘리면 안 되니까 요렇게 아 배고팠어 제가 아직 저녁도 안 먹었어요 이거 먹으려고 초점이 안 되면 그냥 먹을게요 음 와, 이 밥알이, 밥이 살아있는 것 봐. 이거 밥 지으실 때 일반 쌀보다 물을 한 15% 정도 더게 넣으셔야 돼요. 아까 반 찹쌀기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물을 일반 쌀처럼 맵쌀하듯이 넣으시면 밥이 너무 질어져요. 음, 김. 이 김이 바로, 조만간에 자파점에서 보게 될 수도 있는 그 김이에요. 어디 건지는 아직 비밀. 아무. 진짜. 이거 너무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사지 마세요 밥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실패하실 수 있어요 다이어트 실패하니까 살 빼시는 분들 나중에 사세요 이번엔 사지 마시고 음, 잡곡이랑 섞어 드셔도 되죠 밀맛줄기 그냥 밥맛은 이거지 콜라보다 이 김이 진행되게 된다면 우리 자파점에 벌써 첫 번째 콜라보예요 백쌤이와 의문의 김 원래 있던 쌀이랑 섞으면 안 되겠죠? 무슨 말씀이세요? 이 쌀을 다른 쌀이랑 섞으면 큰일 나죠? 이 맛있는 쌀을 벌써 궁합이 좋아요 <웃음> 제가 김을 한 50만원치를 사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괜찮다고 한 회사에다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 가지고 여보세요? 아네 저는 어, 여기 여기 김과 관련한 마케팅팀이라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연결 좀 해줄 수 있나요? 공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끊으셨어 그래서 내가 아 고객센터가 안 되면 어디로 해야 되지? 싶어가지고 김에 다른 인스타 계정을 갔어요 그 계정을 가가지고 그 DM 메시지로 장문의 사업 제안서를 보냈거든요 근데 며칠 동안 답장이 안 오는 거야요 읽지도 않아. 아, 여기는 이거 읽지도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답장이 왔어요. 어머, 막 이러면서 윤내게 자파점이라 너무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명함을 주셨는데 그 대표이사님이야. 그래서 아, 어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고 막 얘기했어. 근데 오늘 갑자기 또 카톡이 오셔가지고 방송보고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말았습니다. 아직 회사가 시스템이 아니라 인력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대응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.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회사로 문의 주셨던 부분은 회사에 워낙에 스팸 광고 문의가 많아서 가볍게 응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네요. 심지어 당시에 전화를 받았던 저희 직원분은 윤댕님의 찐 오브 찐팬이라고 합니다. 아직도 자책감에 모든 스팸 전화를 정성껏 대응하고 있습니다. 안그러셔도 되는데 아,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거지 갑자기 다짜고짜 전화와서 마케팅 뭐 얘기하면서 제가 누군지 얘기 안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연하다고 당연 당연하다 생각하고 전혀 뭐 오해하거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인사로 다시 DM 보냈거든요 난구하지 않으니까 <웃음> 지금 <웃음> 그래서 정성껏 대, 대하신다고 그게 너무 웃기면서도 죄송스러웠어요 음. 음, 너무 맛있어. 음, 솔직히, 쌀게 사기꾼이라 어? 생각해요, 저는. 그런 애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하는데 심지어 착하고 다정하고 집도 부잣집이고 근데 긍정적이고 막 그런 애 있죠 그런 애가 바로 얘얘 얘 같은 애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으면서도 구수하면서도 얘는 찰기도 있고 누룽지 향 진하게 아주 그냥 밥하면 온 집에 밥 냄새가 그득그득해요 그래서 진짜 뭔가 딱문역을 들어오면 일단 그 집에 온기 같은 그 밤냄새 있죠 그게 정말 진하게 나고 그런데 유기농에다가 어? 골든킨 사호에다가 근데 저렴하기까지 하네 진짜. 압력밥솥에 지으셔도 맛있고 전기밥솥이나 사실은 뭐 그냥 집에 냄비밥이나 솥밥 하시면 또 엄청 맛있죠. 너무 맛있어 저처럼 밥 많이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쌀 많이 먹죠 이게 사실 밥그릇이 작은 밥그릇이 아닌데 사실 지금 간에 기별도 안 가거든요 저는 그냥 맛있다 이런 거지 어, 부, 배가 부른다 배가 차고 있다 라는 느낌 1도 안 들어 4인 가족이라 20kg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no. 20kg짜리는요 한 봉지에 들어서 그걸 다그 해가지고 먹으면 맛이 없어져요. 제가 왜 20kg짜리 안 갖고 온줄 아세요? 여기도 팔아요.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어렵게 정상 들여서 가져온 가장 맛있는 쌀을 가장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댕댕이분들은. 그냥 막 20kg짜리 막 이렇게 쌓아두고 먹으면 그거 시간이 지나서로 밥맛이 뚝뚝 떨어져요. 그러니까 저는 매달 도정한 쌀을 갓 다시 드시고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 나는 한 달은 좀 그래 난두 달로 먹을래 그러면 두 달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? 음아 근데 밥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맛있으면 후기 남겨주세요 후기 아시겠죠? 여러분들의 후기가 너무 궁금해요 우리 쇼핑몰에 후기 남겨주세요 나중에 아시겠죠? 음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원초량 따라서 회사 브랜드도 많고 재래 김, 무슨 돌김, 파래김 무슨 임 하면서 진짜 많아서 김 테스트하느라 50만원을 썼어요 50만원씩 시켰고 아직도 김을 그렇게 많이 나눠줬는데도 창고에 김이 한가득 쌓여있어요 김 수학 고 마지막에 사카린을 담그는 거 안하는 김 없을까요? 제가 지금 요거 진행하고 있는 요김 있잖아요 샤크린 검출 안 나왔어요 만약에 나왔으면 바로 연락 안 드렸겠지? 다른 골든킨사호 브랜드랑 자꾸 비교해 달라고 하시는데 거의 유명한 브랜드인데 제가 어떻게 아 송송 걸리면 어떡해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점 백세미는 유기농이고 가격도 더 싸다 더 말이 필요합니까? 음, 밥 너무 맛있다 이제 어떡해 진짜 건우가 원래 밥 시켜달라는 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? 엄마가 뭐 해줄까 그러면? 음, 나는 부대찌개 먹고 싶어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 이러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요즘에 건우야 뭐 먹을래 그러면 고기! 엄마가 구워지는 고기 이래요 근데 오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건우야 오늘은 오는뭐 시켜 먹자 했더니안 된대요 자기는 고기랑 이 쌀밥을 먹어야 맛있으니까 시켜 먹는 거는 밥이 맛이 없대요 <웃음> 그래서 제가 삼겹살도 시켰거든요 선소구매가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김이랑 김치랑 뭐 다른 반찬 조금 이렇게 주면은 너무 맛있어서 요새는 맨날 집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번씩 그냥 시켜먹었으면 좋겠는데 싶을 때가 많아요 요즘에 너무 바쁜데 맛있는 거는 애들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희한하죠? 조그만 게뭘 안다고. 응, <웃음> 음,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죠. 응, 음, 진짜 맛있다. 이 밥을 라면 먹고 국물에 이걸로 밥 말아 먹으면 은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상상만 해도 대박이다 왜 건강한 밥 먹고 나쁜 라면을 맛있으니까 <웃음> 한 번씩 먹고 싶을 때 있죠 음. 아, 밥 너무 맛있어. 너무 아쉬워. 한 공기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요응 음. 음. 짜잔! 야, 외국 가서 살면 이런 거못 먹으면 어떡하죠? 만밥 하셨네요. 응, 근데 솔직히 배가 하나도 안 불러요. 에피타이저 먹은 느낌 잘 먹었습니다.